Hey! 지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잉 이불 에서잉잉나잉잉 going, 멤버들의 그런 모습들이 여기로 설명이 제대로 되니까 너무 재밌는 것같아 네. 이런 콘텐츠로 어, 또 어, 보면 재밌겠다 어, 아니면 몰래카메라 어, 상황 그래 그런 거 어우 시원해 캠핑 해보신 적 있어요? 캠핑이요? 캠핑은 이제 중학교 때 그냥 놀러 갔다고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이런 거는 오오 오 무섭네요, 좀. <웃음> 여기 조명이 이렇게 꺼지면 또 촬영이 안 되니까. 이 사람이네. 사람이야. 야, 이상해 여기. 사람이야 이거. 여기 이상해. 아, 나하지 마요. 형 나하지 마요. 나 알고 있는면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. <웃음> 너왜그러 <웃음> 하지 마요 <웃음> 왜 그래요 <웃음>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, 와, 진짜 이렇게 몰래카메라 할줄 몰랐다 근데 눈치 빠르지 않아요? 그렇죠 들어가자마자 조명 깜빡거리자마자 이상하더라고 <웃음> 아니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? 사람인 거 같아서 만졌는데 진짜 사람 팔인 거야 그게 더 소름 돋았어 나는 어. 아니 저 중에 한한두 한, 분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 마네킹이자고 팔을 잡았는데 갑자기 살이야 이렇게 <웃음> 이게 무서웠어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너무 창피하게 했는데 아, 너무 참, 나 너무 창피했지 아, 나 이렇게 보고 있을 줄 몰랐지 아. 아 근데 난 이미 그 다른 콘텐츠에서 그 겁쟁이 모습을 다보여줘가지고 어? 괜찮아, <웃음> 다음 정한인가? 용감한 수호자 얼마나 용감한지 보자 기대되는 거, 민규, 승관이, 도겸이 오, 환타, 환타 자기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렇게 비밀스럽게. 참고라들가. <웃음> 들어오자마자 만지는데? 네. <웃음> <웃음> 궁금증이 많아. 아 어, 그렇게 자주 가진 못했는데 어릴 때 오토 캠핑 이제 어, 가족들이랑. 엄마 아빠 지인분들이랑 뭐 이렇게 간 적은 있는데 되게 오래돼가지고 네. 그게 마지막이에요. 네. 그러면 아, 뭐, 뭐, 틀리는 게 있나요? 틀리는 게 있다. 어 근데 나만큼 놀래줬으면 좋겠다. 얘가 나만큼 놀래지 않으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. 저는... 손으로 물고기 잡기 멤버들이랑 장갑 끼고. 뭐 잡을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어? 어, 이것도 뭔가? 장치들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나 이런 거 모르는데 큰일 났네 <웃음> 알리가 있나 <웃음> <웃음> 오, 무서운데 이뭐 하나씩 해서 오, 하나도 모르겠어. 캠핑 씨 사전에 확인해야 될것은 <웃음> 동창장 꼭. 아아! 아아! 어. <웃음> 애가 보야아 사람이구나? 아 어,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사람이시네 아 깜짝이야 아 나는 뱀 있는 줄 알았어 슬슬슬 와 진짜 대박이다. 야, 왜 이렇게 무섭게 했나 저. 저 가방도 왜 떨어졌나 했네. 아이 조명 조명이 잘못됐다는 것도. 아 진짜 시간 제기. 저 때렸어요 모르고 사람인지 모르고. 갑자기 안 놀랐어? 나 들어가자마자 알았어. 왜? 사, 저분 한 분이 몸을 부들부들 이렇게 떠시길래 <웃음> 그래서 이렇게 만졌는데 아, 사람인 아, 거야. 아 나는 처음에 이렇게 손 만졌어 그러고선 어. 아네. 그래 마네킹인 줄 알고 이렇게 가졌거든. 어. 어. 나는 근데 알면서 무서웠어. 어. 그러니까 알고 있고 형 나가시길래 어.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. 어. 아 <웃음> 이게 아. 우리 그 성격 테스트한 거. 어. 그거 테스트 하는 거래. <웃음> 아 그래. 너는 근데 끈기 성실 있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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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생각했네. 아난 저렇게 하고 계속 풀어야 되는지 알고 푸는데도 무서운 거야. <웃음> 자꾸 막쓱 소리 났어 나 <웃음> 그래서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보면서. <웃음> 난 너가 제침 들어가자마자 만지길래 <웃음> 어. 아 들켰네 이렇게 생각했거든. 창고라고 하시길래 창고라고 하시길래 아 마네킹들이 저렇게 있구나. 좀 무서운 창고네 이러고 서좀고 슈하는 그 의외로 약간 약간 그냥 덤덤할 거 같아. 아유, 안 안 덤덤해? 약간 그 컨셉이야? 어, 여기 덤덤 아래가 없어 슈와 넘어가야 좀 재밌겠다 아니다 97 라인 정도 가야 재밌겠다 97 어. 96은 은근히 무뚝뚝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와잘 만들었다 그러니까. 대박이다 나너가 눈치 진짜 빠르게 챌줄 알았어 아, 네. 어. 왜냐면 내가 이거 좀 둔한데 내가 눈치 챘었거든 아니 안 움직이시면 몰라 진짜 마네킹 음. 같아 이분들 어떤 스태프분들이셔? 스태프 그냥 우리 스태프분들 집 그래? 근데 저렇게 잘 움직이지? 아 진짜요? 그쵸? 많이 마시는 거예요? 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움직였어. 오, 내가 딱불 켜질 때 봤는데. 어 시간 들어왔다. <웃음> 대박이다. <웃음> 가만히 <해. 웃음> 이분들 <이런데> 가만히만 <웃음> 있으면 그래. 몰라. 그냥 모르시네. 진짜 마네킹 같아. 모르네. <웃음> 아, 내가 응. 내가 눈치를 많이 보나 봐 응. 아니야, 너 응. 이미 들어가면서 이 사람 움직이는 걸 아니야, 아니야, 아니, 아니 그냥 서, 가만히 서 있는데 어. 내 저분을 봤는데 서분이 가만히, 어. 가만히 서 있다가 이렇게 응. 이렇게 떠시는 거야, 몸을 어. 그래가지고 아, 힘드시구나 어. 아니, 이렇게. 캠핑 장이 있는데 거기 응. 집, 집이 집 있어요 그래서 아 바깥 텐트 치고 해본 적은 아예 없어 캠핑 아. 아. 아. 캠핑을 해본 적 없어요 아니, 제대로 된캠핑 o 캠핑 the 이 o u s to g 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 어 u s e I'm g o i n 시 to go to the house. I'm g 어? 피디님 갈수록 연기가 늦어 제일 처음 나할때 되게 어색하셨거든 그래? <웃음>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목소리> 뭐, 센스 있고, 오 센스 입고 눈치 차는 빠르네 <웃음> 이럴 줄 알았다 진짜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진짜 가만히 잘 있는다 <웃음> 아 뭐야 재미없어 그래. 그래. 하나 둘셋하 아, 편집해 진짜 하나 둘셋 조슈아 <웃음> 왔어 너도 아, 알고 있었어? 얘 몰랐어? 아, 몰랐어? 몰랐어? 몰랐어. 몰랐어? 몰랐어. 너 놀랐어? 어? 아니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냥 진짜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너 적었어 <웃음> 재미없어 <웃음> 너 이제 편집당해 <편집상이냐? 웃음> 나는 깜짝 놀라서 저금 때렸어 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진짜 조슈아랑 디노랑 민규랑 반응 완전 다 다를 거야 어 진짜로 왜 나는.. 나는 막.. 뭐.. 여기 있어 단순함에 센스 있고 눈치가 빠르면 단순했어 불이 꺼지자마자 다시, 다시 돼요? 찍어야 돼 다시 찍어야 돼 라고 밖에 안 했고 그럼... <웃음> 센스 있고 눈치가 빠르그 뒤로 바로 눈치를 챘어 어떻게 눈치를 챘냐? 난 아, 내가 주변에 신경을 너무 안 썼나 봐 음. 그래서... 눈치 좀 챘다가 음. 그냥 모른 척 하다가 딱 이렇게 소리 들으니까 아, 이거구나 그래서 어, 안녕하세요 <웃음> 어 나도 놀랐었으면 얼마나 재밌었어 나는 근데 그러고 나서 알고 있는데 난 피디님 나가기 전에 알고 있었어 근데 그래서 나가셨거든, 나 버리고 근데 그때부터 무섭기 시작한 거야, 나는 그래, <웃음> 아, 네, 네, 너무... 대화를 시도해보지 근데 언제부터 오셨어? 걸었어, 아니 그래서. 막 걸었어 나 <웃음> 태권도 했다고 <웃음> 그 준희 그, 그, 마이크 같아요 준희 <웃음> 나왔어 얘 왠지 손 잡고 인사할 것 같은데 들어오면 어,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너너 뭐야?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? 진짜 사람이야? 봐봐. <웃음> <웃음> 어 진짜 좋아졌어. <웃음> 지금 아 찍고 있구나. <웃음> <웃음> 아 지금 모르는 거야? 봐봐, 어. 봐봐. 내가 들어오자마자 인사할 거라 그랬잖아. 나도 이러고 들어갔어. 나도 이거 만족 나려 정도가 좀 살릴 것 같아. 그냥 다 같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, 그런 거. 여행인데, 쫑쫑풍, 쫑쫑풍, 쫑. 이렇게 소리 왜난 거야? <웃음> 나 폭염주의보 떨어진 줄 알았어. 옛날에 배랑 여행 같은 애 그런 거. 그런 건데, 네, 그다 같이 밖에서 자는. 네, 그거 뭐 천막 같은 거지. 아 밖에서 네. 밖에서는 안 해봤어요. 안 해봤어요. 밖에서 해봐나? 안 해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밖에서 해봐나? 안 해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. 생일 축하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음. 특이하다 아 특이하다 진짜 서욕 맞았어? 이짜나 나처럼 신경 안 쓰잖아. 와, 진짜 신경 없구나. 그런, 그런가 보다. 그냥. 10시이 뿐네. 모니터가 좋다. 모니가 아, 좋다. 모니터가 좋다 없냐? 모니가 아, 몰라 현실 감각이 둔함. 아. 야, 진짜 몰입도가 좋다. 아. 아. 그러지 마. 진짜인 줄 알았어요. 그러지 마. <웃음> 그러지 마. 아니, 그러지 마. 그런 줄 알았어. 나 <웃음> 왔어요. 끝났아 나왔어. 이거 하는 거 아니야? 재밌었어? 맞췄어안맞췄어아 <웃음> 그래? <웃음> 어. 아니 그래 그 사람 그 사람 만져잖아요. 그래 나 나도 만졌어. 근데 마네킹인 줄 알았잖아. 만지고서. 아니 근데 원 진짜 진짜 사람 가, 같은데 근데 그그 감독님가 이거 마네킹한 거 아닌가? 마네킹나? 뭐 이렇게 따뜻하네요 <웃음> 얼굴 따뜻한데요? <웃음> 와 근데 이 정도 퀄리티면 속을 수밖에 없겠다. 그래. 어. 뭔가 진짜 귀티면 하나도 없었어. 이거 어떻게 보였어요? 전 놀라 놀라게 보였어요. 아 하지 마 하지 마. <웃음> <웃음> 그러지 마. <웃음> 아니 근데 진짜 마네킹 같아. 처음 들어갈 때 와, 두금이 기도했네 그러니까 와, 근데 무서, 무섭다, 이거 진짜 모르는 아, 나같이 리액션, 나는 알잖아 나는 방송인 거 알고 리액션 과하게 했단 말이야 됐어. 아, 나 하지 마요, 형, 나 하지 마요 나도인데, 나 깜짝 놀라는 척 나도 어? 잘했는데 아 씨! 다음 누구예요? 이 야, 호시야 와인은... 아, 호시 재밌다 어. 이..이..이..그냥.. 아인터뷰가는구나네인터 아, 테스트 할거예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캠핑 해보신 적있어요없없는것 음, 같아요 그럼 해배, 캠프? 해병대 캠프 해보 거.. 캠프요? <웃음> 네. 아, 해병대 캠프요? 네 해병대 캠프 해보셨어요? 네그 더워서 그런가 보다 네, 캠핑하면 혹시 뭐떠오세요 캠핑 하면은 텐트, 텐트, 또 불, 불, 불 하니까 불이 꺼지. <웃음> <웃음>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했었거든요. 이거 아. 꺼지면 촬영이 안 돼가지고. 거기서 음. <웃음> 때린 거야. <웃음> 정말 진짜 많이 놀랐, 많이 놀랐습 안먹었습다어져라보다프 스토퍼 <웃음> <웃음> 전혀 관심 없어 아, 진짜 눈치 못 채네. 응. 타프가 뭐지? 일단은 슈카 슈카 슈카 슈카 슈카 슈카 슈다대카 느낌이 카다카 슈카 슈카 모름 진짜 많이 힘들었어. 재밌다. <웃음> <웃음> 뭐가 재밌어? <웃음> 아 끝났어요? 아, 너무 어려 어운데요오 아, 재밌었어? 아, 뭐야? 아 이거 보고 있었어 보고 있었지 아. 나. 아왜 이렇게 반응이? 더워시야. 아, 하나도 안 누른 거야. 방송 리액션 했어야지 아, 방송 리액션. 아그와 아, 너무 더우시겠다. <웃음> 와, 씨 이러면 나만 이상한 애가 되는 거야 와, 나 근데 진짜, 진짜 나나 나 진짜 만네킹인줄 알았는데 진짜? 어. 우리는 여기 너 빼고 다 들어가서 만졌어 한번 들어가자마자 만졌어 아, 근데 이게 약간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? 야, 이제 아니야 그걸? 어. 이제 아니야? 와. <웃음> 그, 와, 그걸 이제... 혹시 잠깐 불꺼졌을때이 사람 네. 움직였잖아 그거 봤어? 봤잖아 어. 근데 왜 아무렇지도 않았어? 호시 어, 움직이는구나, 이상한 애 아, 그래. <웃음> 단순하다. 되게 어, 어, 어, 단순하네. 네, 오, 다 사람들이 줄아네 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뭐 캠핑이어도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뭔가 즐거운 게임도 하고 네, 뭔가 캠핑여도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거, 즐거운 게임하고 그다음에 뭐 잠만 잘 자면 저는 네뭐잠잠잘못 자도 상관은 없긴 한데 <웃음> 벌레랑 여기 진짜 치조실인가요? 무서 이제 셋째 무서. <웃음> 아, 이제 셋. 슬슬... <웃음> 아야 슬슬... 아, 원우가 놀래겠다 원우가. 지금 이 긴장감이 조성이 됐어 얘네 지금. 아, 딱 그거네 이거. 딱 그거네 이거. 응. 아. <웃음> <웃음> 무섭거든 이제 무서워서. 아 이거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. <웃음> <웃음> 아, 딱 그거였구만 와, 나만 진짜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었지? 아, 보고 있었어? <웃음> 아, 그래? <웃음> 왜그냥 <그녀> 만져? <웃음> 마이크로 송출되는 거다 들려 어. 아, 진짜? 아, 목소리다 들려 왜왜그냥만안들 <웃음> 아니, 나는 이게 탁 떨어지길래 아, 이거 움직이는 거구나 싶었거든 아, 근데 연기 잘하시더라 이거 겁 많은 애들은 바로 그 무섭... 무서... 막쫄겠더라나 내가 그랬어. 나도 그랬어. 나도 <웃음> 그랬어. 나 그랬어. 나 말고 또 덤덤했던 사람 없었어? 나. 수아도 덤덤했어, 수하. 아, 진짜. 수아 엄청 덤덤해. 호시도 웬만큼 덤덤했지. 어나 덤덤해. 근데 호시는 원래 자기가 딱말했던 성격을 보여줬어. 네. 그냥 되게 덤덤했어 그냥. 아 나는 원래 내성적이고. 나나 나 내성적이야. 아 나는 원래 내성적이고. 저런 거에 저런 거에 겁을 잘안 느껴가지고. 이제 그러다 이제 시작된다 너 겉목이 프로젝트 이제 얘들아 중요한 건 이걸 그때 우리가 테스트했던 거를 그 몰래카메라 하는 거야 음. 아. 어. 그성격에 맞는 게 혹시 ]지. 또 지금 알았어? 아 그렇구나 아, 너 계속 늦는구나 아, 테스트, 그런 거였어? 어. 테스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아까 아 열정적인 중재자 <웃음> 우지가 은근히 놀랠 수도 있겠다 아 우지가 제발 놀랬으면 좋겠다 오 봐봐 오 반응이 이렇게 된다니까 오 이렇게 오우. 된다니까 오우. 이게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인데요 뭔가 그렇 캠핑하는 것을 떠오르세요? 쉬는 거예 <거야>. 쉬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그런 거 그런 거캠핑 힘드실 텐데 막 직접 텐트도 치고 하아 그래요? <웃음> 그렇구나 한거 <웃음> <웃음> 없어요 <웃음> 뭐, 뭐, 이제, 멤버들 이랑 하면 어떻게든 하겠죠뭐 예. 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으신아아 어... 편안한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거? 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약아 <웃음> <웃음> <그게 끝이에요. 웃음> <웃음> 음, 이게 조명 때문에 다시 휴대할 것 같다는 거지? 눈챘어, 눈챘어, 눈챘어, 눈챘어 쳤어쳤어 거울로 보고 시작했어 아, 예, 무섭잖아, 흥흥 하는 거 보면 무서운 거야, 저거 지금.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<웃음> 문제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 아니, 무서... 아, 무서워, 무서워 우지 무서워! 무서워. <웃음> 귀여워 <웃음> 앞에 <앞의> 친구도 재밌었겠는데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응>?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어, 그때 진짜 많이 시키는 줄 알았는데, 처음에는 놀래라. 놀랜 거니? <웃음> 아, 다 꼿꼿이 문제를 풀긴 푸네. 아, 조금 무서웠지 m Benchom and Cinja, 는 a r k i n g 줄 알았는데, 그러니까 그 뭐냐 한번그그 n 그 c 거리잖아그 어. 그러고 나서 보는데 계속 j a n a 이 u r r o d o j 그래서 아. 근데 그 r o 그 o c 도 재밌어. d o c 도 r r o d o Currodo, Currodo, Currodo, 이제. 이제 겁쟁이들의 시작이 d 이 <웃음> 아 진짜 싫어 다음에 더 만나요 우리 <웃음> 모두 슬 다음이 기대는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다음 미 시간에